사랑은 뭐다? 헌신과 봉사다 쟁취하고 싶으면 나를 버려라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달라 약간 조금 조금 다른데 괜찮았어 미쳐가는구나 미쳐가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소장입니다 어, 오늘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몇해 전만 해도 집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야,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제 서른일곱 살 먹으니까 집에 혼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외롭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 게 있나? 변한 게 뭐가 있지? 얼굴이 같고요 몸이 같죠 일단 어, 또 뭐가 있죠? 인간의 3대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물욕, 성욕, 식욕 없어 남자가 아닌 거야 남자 몸을 뒤집어 쓴 인격체 미쳐 가는구나 그래요 이게, 이게 무덤덤 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챙겨야 되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연애 초기에는 또 만난 지 100일 챙기고 뭐 200일 챙기고 1000일 하면 뭐 거의 뭐 국가 행사처럼 막 그런 거 진부합니다 이제 그래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 그런 것도요 정도는 해줘야지만 섭섭하지 않다. 생일 어, 결혼기념일 요거 빼먹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죄야 죄. 죄. 그래서 결혼기념일에 대해서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다짐. 그리고 또이 결혼기념일 좀 지나면 또 생일이야. 그냥 줄곧 그냥 다 행사야 행사. 행사. 돈좀모으려다 싶으면 어 뭔가 뭉텅 나가. 다음달은 아니겠지 하는데 또 나갈 일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내 생일은 건너뛰게 돼요 안 챙겨도 돼 자연스럽게 안 챙기고 안 챙기고 잊어버리고 없고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혈기가 우리가 왕성합니다 근데 다 줄어 이만했는데 하... 이렇게 돼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럴 거야 난 그렇게 믿어요 <웃음> 왔어? <웃음> <웃음> 뭐야? 이런 남자는 처음 보네 쓰라고 준거구나 <웃음> 수고했어? 뭘 수고해? 오늘 수고했어? 어 갑자기 왜 그렇게 <웃음> 들이대지마 <웃음> 야 그래도 화장은 한거 같은데? 안했어 <웃음> <웃음> 하지마 하지마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있나? 초상권이 있나? 뭐가 있나? 하지마 어? 빛처럼 사라진다 이게 현실이다 퇴근하고 집에 온 소감이 어때? 뭐 출근한거지 다시 행복한거 아니야? 어 그만 지서 쫓아다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을 보는데 아또 밥을 해야 되는구나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음, 밥팔려고 굳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너에게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가 실수한거 같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릴 수만 있다면 엉망금이라도 죽였다. 엉망금. <웃음> 죽여버려 진짜. 엄마 꿈이 엄마였다 엄마. 엄마 엄마의 꿈은 엄마였어.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다. 어. <웃음> 그녀는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만든다. 분명 나랑 결혼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뿐 미쳐가는구나 미쳐가